뭐 물리적으로 평균 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 예. 네. <웃음> 여자가 남자를 볼 때요. 일단 자신감, 재력, 가치관 딱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강직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덤데미가 되있는데 얼마나 그 신념이 강한가? 당신은요? 저는... 가슴이라고요? <웃음> <웃음> 얼굴 가치관 이성을 볼때 중요도를 알아볼 건데 요 여자들은 과연 남자를볼때 어디를 핵심으로 보느냐 중요도 한 번. 예요아봅시다자미도 씨가 남성을 볼때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에 대해서 네. 중요도를 오늘 표시해볼 거예요 완전 제 이상형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점 만쯤에 내가 이걸 정말 많이 본다 그럼 오전만 주면 돼요 자첫 번째 외모 저는 네. 외모는 별세개 저는 외모는 약간 뽀뽀를 할수 있냐 없냐 아 뽀뽀를 할수 있냐 없냐 내가 술을 대취했는데 뽀갈 가능? 저는 좀 취향이 확고해요. 아파 보이는 사람? 네. 얼마나 <웃음> 아파야 되는데요. 아 진짜 아프면 안 돼요. 아파 보이면 건강한 사람. 퇴폐적인 사람. 별이 몇 개요? 3개. 저는 외모가 그렇게 썩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3점이라고 넣은 거는 네. 제가 평가하는 잘생겨의 별 3개가 아니라 네. 본인의 자존감이 별 3개 정도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 자존감이 엄청 낮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같이 있을 때 본인이 너무 위축돼 하고 그래가지고 네. 본인의 자신감이 별 3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 그게 그 기억이 나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 나요. 이효리 씨가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랑 키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좋아한다고 했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랑은 술 먹고 뽀글 할수 있어요. 마태? 못 해요. 약간 이런 느낌? 어, 문제로 오신 <웃음> 느낌을 <느낌일지> 시작했어. <알겠어. 웃음> 마태 사랑이 솔직히 외모를안 보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이쁘면 좋잖아요. 영국인가? 영국에서 생후 3주 된 신생아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애기들도 매력적인 사람이랑 못생긴 사람이랑 사진을 놓고 봤을 때 62%를 매력적인 사람이랑 좀더 관심을 보였대요. 이게 내추럴 본이에요, 여러분. 물론 잘생기면 좋긴 해요. 자, 그러면 자신감이 미쳐 날뛰는 마태 어때요? 마태 좋지? 마태 되게 좋은 남자예요. 어, 잘생겼어? 어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나 근데 잘생겼어 보다 귀여워 더 좋아해. 저는 원래 귀여운 남자 좋아해요. 아또 나한테 반하겠구만 그럼. 죄송해요. 그래서 외모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포괄 가능 정도면. 그래서 오케이. 한 3점? 3점. 자 그다음 키키 키 중요합니까? 네몇몇 cm 몇 저175 이상이요. 아174 이상이요. 저는 한세 개. 왜 하필 174 이상이야? 아예 안 만나진 않아요 그 밑이라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웃음> 키는 저보다 작지 않으면 돼요. 본인 키가 몇이죠? 68? 169 가능해요. 70부터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169인 분을 만나고 갔는데 제가 팔다리가 긴 편이에요. 그그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잖아. <웃음>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잡잖아. 음. 너랑 나 같은 키야 좀 어. 맞춰줘. 근데 내가 너보다 손이 좀 길어. 어. 그러면 어. 내가 어깨를 이렇게 한쪽으로 아 내려서 이렇게 걸었거든? 아그 다음날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음. 그 뒤로는 그래서 나보다 2cm는 커야 된다. 야. 그 정도면 저 진짜 키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진짜 많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별점 2점? 키는 별 5개 중에 저는 5개 넣어주세요. 어? 제가 키가 좀큰 편이잖아요. 옛날에는 키를 별로 안 봤어요. 저랑 비슷한 키의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 그럼 그 남자친구들이 눈치봐요. 제가 좀 높은 통굽 신발을 좋아하거든요. 높은 걸 신고 왔을 때좀 눈치를 보더라고. 그래서 다섯 개 넣었어. 상대방이 눈치를 보면 내가 눈치를 보게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힐을 신어도 나보다 큰 키인 남자가 좋다. 제가 한 평소에 패시브로 3, 4cm 정도 신거든요. 그 정도 신 때 눈치를 보지 않는 남자. 그럼 한몇 정도 돼야 돼요? 한 5, 6? 어그 정도는 넘어야 될것 아... 같아요. 무조건 175 이상. 어그 정도 돼야지 그분들이 눈치를 안볼것 같네요. 원래 제가 키를 진짜 심하게 봤어가지고 182 이상 안 봤거든요. <웃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거만했나 봐요. 든든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대신에 말라야 돼. 뭐야? 모델처럼 다180 이상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185, 선 p d v s 150 양정훈 150 양정훈 자, <웃음> 성격 성격은 저는 성격 중요해요 4.5점 될까? 아, 만점 주자 어, 진짜? 저 성격 중요하잖아요 성격은 솔직히 4개 반 4개 반? 다섯 개는 아니야? 맞춰가는 거죠, 단계는 성격은 진짜 중요해요, 저별 다섯 개너 이렇게 만나려면 못 만나 그래서 안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거든요? 야,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도안 좋아? 성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성격의 기준에 최하가 뭐예요? 허세 많은 사람이랑,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허세가 겁나 있는데, 남 얘기를 겁나 잘 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야, 유진아, 아, 근데, 와... 오빠가 뭐, 뭐 사줄까? 하는데, 뭘 사주는지 막다 적어가면서 들어. 아, 유진이 뭐 이거 필요해. 유진이 이거 뭐 필요해. <웃음> 아, 그래? 아, 뭐이 정도면 뭐예 사줄 수 있어. 컴세터안 돼? 사줄, 사줄 수 있어. 엄청, 엄청 허세인데, 허세 개쩐다. 그래, 유진이? 직업은 영원일 수도 있죠. 아, 그렇네 저랑 비슷하면서 뭔가 더 외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심심하잖아요, 저랑 똑같으면. 저는 착한 사람을 음. 좋아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음. 어른들한테만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음. 알바생들을 어. 뭐 그런 뭐일 끝나고 맞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자기랑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랑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기 많아야 되는데 대신에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기가 많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거지 굳이 자기가 가지 그럼, 않아도 그럼 집이 통유리예요? 사람들 보러다니게 거의 어, 동물원급 <웃음> <웃음> 재력, 저는 재력을 하나도 안 봐요 더치페이 할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최소가? 어, 그럼 한 하나? 재력? 세개 갈까? 세 개의 이유는 뭐예요? 나랑 데이트할 때부담스러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원래 많이 퍼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에 데이트 같은 거할 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좀 잘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재력은 데이트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 재력은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세개 드릴까요? 비슷해야 되니까 네세개 그냥 딱그 정도 서로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안할 정도 있잖아요 나랑 데이트할 돈만 있으면 돼막 이런 거 있잖아 돈도 없는데 만나는 애들 유진아 나밥 나 사줘 나 코인 노래방 피 내줘 나 PC방 피 내줘 이런, 이런 거안돼 <웃음> 이게 많이 벌고 적게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해야 돼요 소득 수준이 좀 비슷해야 대화가 되고 삶의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살아온 그 경험이 나랑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한만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큰돈이다 느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막 쳐놓으셨어. 난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약간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요 맞아요. 이게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누적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속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격지심이 생긴다니까요. 맞아요. 다 유머러스한 남자. 유머. 저 유머 코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머도 별점 4점. 오. 아니야 유머 오점 하자.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항상 웃게 해주는 사람. 그게 나야. 빠둥빠둥 빠둥. 전 너무 억지로 웃기는 건 싫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면 얼굴만 봐도 즐거워요 그럼 필요없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한개 정도는 두개두개반 뭐야? 내가 재미없어가지고 재밌는 사람도 좋아요 연애할 때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굳이 상대방이 재미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이런 거지 뭐 말하는데 어 그래? 어 재밌다 그 그니까 이야기에서 다 마침표를 찍어 그 사람이 음 그럼 안 되긴 하겠다 어. 유머 한두개세개 개 넣을까? 개그맨 분들 보시면 여자친구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머가 중요하잖아요 나, 내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어주 사람 나는 근데 잔잔하게 웃긴 사람이 좋아요 미드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얼굴이 잘생기면 된다? 제가 웃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나랑 코드가 일단 맞아야 어. 되니까. 코드만 맞고 어. 말에 대한 호응만 해주면 된다. 맞아. 코드랑 호응. 오케이, 다음 질문. 취미. 취미 굉장히 중요해요, 오점 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몇 개? 다섯 개. 취미 3개 넣을게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취미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 취미를 똑같이 는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할때 적당히 어느 정도는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면 당연히 그뒤엔안 가겠지? 근데 어... 처음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아,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남자. 어. 어떤, 어떤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춤아닌 게임. 게임. 춤 아니면 게임. 춤 o 할 게임. 만약에 춤도 안 추는데 게임도 안 한다. 그럼 최악입니다, 저한테 취미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은 저는 취미를 해야 약간 저 인생에서 힐링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취미가 안 맞아. 그리고 내 취미를 존중을 못 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해? 그럴 수도 없잖아. 같이 하는 게 최고예요. 취미가 같아야 한다? 취미가 같아야 한다. 취미가 같은 차마태 부위에서 취미가 다른 양종은? 취미가 같은 최마태. 오. 취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취미가 연애의 전부다라고 도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직업. 직업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직업 몇 개? 직업은 네 개로 할게요. 뭔가 직업 자체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어도 뭔가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있는 게 중요한 생각해요. 없으면 안 돼요. 야. 직업은 별로 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근데 직업이 막 불법적인 직업 있잖아. 맞아. 맞아. 약간 좀 해적이라든지 <웃음> 뭐 소말리아 해적 딸. 아 귀여워. 뭐야 <웃음> 해적 엄청 무서워. 아 직업이 막 신부면 안 되겠다. 스님 <웃음> 스님 순임. 들어갈 수 없어요. 그안 그러니까 되죠. 그쵸? 어떤 유의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제일 베스트는 프리랜서거나 저랑 동동업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랑 시간대가 일단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동종업계거나 프리랜서거나 돈 많은 백수? 어, 돈 많은 백수 <웃음> 뭐 시간 어, 널널하죠저 어, 직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음.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의 계획성이나 그런 걸다볼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막 낙하산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면접도 보고 뭐 하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막 들었을 때이거 불법 아니야? 이거 나쁜 짓 아니야? 라는 소리만 안 들으면 돼 어, 창피하지만 않으면 돼 불법 X 이게 20대 중후반이 많이 느끼는 건데 특히 남자들이 어린 여자들막 사귀잖아요 그럼 어린 여자들은 대학생이잖아요 난 직업을 가졌어 이러면 서로 이해를 못 해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중요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문대문에서 옷을 팔거나 아니면 은뭐 24시간 뭐 3교대를 하거나 그러면 은 나는 낮에 일하는데 그 사람 밤에 일해 그럼 언제 만나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대가 같아야 그것도 퇴근하고 가서 같이 힐링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크기! 네. 발 크기, 뭐손 크기, 뭐눈 크기, 크기. 뭐코 크기, 코구멍 크기 뭐 500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뇌의 크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유식한가, 똑똑한가 음, 그런 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꿈의 크기일 수도 아, 있고 크기. 이 사람의 위의 크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싸고 있는 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왕이 될 어. 똥인지 저는 마음의 크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크기요? 네. 몇 개요? 5개. 저는 마음의 크기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두께가 중요해요? <웃음> 넓으라고요? 세개 넓을까 제도? 세 개. 어. 오케이. 그래도 좀 중요한 편이네요. 아예 신경 안 쓰는 정도는 아니다. 결국 좋다고 생각해 저는 길굴강 인생이 길고 굵고 강강. 강했으면 좋겠다 아. 그 사람의 인생 크기가 네. 저별 4개 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하면 3개예요 어 진짜? 네. 제가 그렇게 성욕이 많이 없진 않아요 해. 어 그런 거 같긴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야한 얘기는 좋아하는데 성욕은 많이 없는 애들 아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뭐 물리적으로 평균 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 이거에 나와 있지 않게 너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게 게임을 나보다 못하면 안돼아 유진이만의 동룰이죠 아니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하면 안 돼요 맞네 제가 실버잖아요 골드면 괜찮아 왜 <웃음> 같은 실버면 안돼 이거 별몇개 드릴까요 이거 이거 다섯 개요 피지컬 어떤 피지컬이죠 어깨 아 어깨 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웃음> 좀골격이큰 남자 어, 나보다 큰 남자 <웃음> 그럼 <그러면> 피지컬은 <웃음> 한 5점 중에 3점 피지컬 4개 자 여기에 추가로 운동할 때 피지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미가 대부분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어. 게임 피지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 이런 날은 진짜 못 만나, 근데? 패션. 패션 그렇게 중요해? 네. 왜 중요해? 옷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편한 옷을 추구해서 상관이 없는데 뭔가 자기를 꾸민다.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 10개? 10개 10개 그럼 얼굴보다 패션이 중요해? 그거 알아요? 옷을 진짜 잘 입으면 멋있어 보여요 가까이 보면 못생겼잖아 안 보면 되죠? 너무 <웃음> 너 <웃음> 농담, 농담이에요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어, 저는 뭐 항상 제가 사귈 때 봤던 거 그대로 말해가지고 다 보여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성의 중요도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다 알죠 각자만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주주야 응. 이번 생은 포기해 그냥. 별로 안 어려워 이래야 된다니까. 중교, 중교도니까. 이건 이상형이지. 여기서 뭐 별들 몇개 없어도 만납니다. 사랑으로 메꾸면 되죠.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뭐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형 은 바뀌기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가장 안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시청자들의 또 환상이 또 때릴까 봐. 왜요. 아니 왜냐면 요즘 유진 제꼽이 될수 없는 이유 뭐 댓글 좀아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거지 않을까. <웃음> 마트요 <놀람> 아니요 마트는 짧아요 아 봤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 관성이 근데 그러진 않은데 아 그럼 그렇다고 하지? 해줘요 <놀람> 그래서 마트였잖아요 아 작다고 해요 그냥 <놀람> <오늘> 여기까지 타닥지닥 <놀람>